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일입니다. 어느새 한해 절반이 지났고요. 요절반에한해동한해 절반 동안에 굉장히 많은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세금들이 많이 바뀐 게 있죠. 그 중에서 작년에는 분양권이 뭐 열체를 소유를 하고 있어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올 1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양도를 할 때도 주택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그걸로 바뀌어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 말씀드릴 요 내용처럼 분양권 과세 양도 후 세금을 내고 팔았을 경우에 분양권을 올해 분양한 걸 먼저 팔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양도를 하고 과세를 하고 이제 양도를 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요 1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을 그럼 도대체 얘는 분양권은 완성된 집이 아닌데 이거 팔고 얼마 동안을 더 보유했다가 다른 집을 팔아야 또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 주느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음, 먼저 질문 요지부터 잠깐 한번 점검해 볼게요. 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어, 이분은 1996년 4월 26일날 아파트 A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분양권을 또 하나를 샀네요. 어, 그리고 그 뒤에 A 아파트를 또 팔았어요. 올해 3월달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 빼고 난요 순간에는 B분양권이 매수계약을 했고 요게 이제 완공이 도 됐네요. 올해 3월 29일날 요때 어,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신규 주택으로 된거죠. 신규 주택. 어,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올 4월달에 B분양권을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A아파트를 팔 계획이에요. A를 먼저 샀고 B분양권을 지득을 했다가 얘가 어, B다시의 신규 아파트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요 A를 매도를 할, 그럴 생각인 거예요. 요랬을 때, 요 A를, 어, B, 요, 그, 분양권을, 어, 팔고 난 이후에, 어, 아까 매수 계약을 했고, 요때 이제 B 분양권 잔금을친 거잖아요. 그죠? 요래 팔고 나서, 어, 요 간격을 바로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요것도, 어, 일정 기간을 유지를 하고, 요 뒤에 A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질의 내용 볼까요? 1주택 보유자가 어, 올해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아까 A아파트 있었고 그리고 B분양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B분양권을 먼저 양도를 하고 세금을 내고 팔았겠죠. 왜? 요게 완공이 되고 2년 이상 어, 요지 하나만가서있다가 그리고 비과세로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분양권을 먼저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 어 그랬을 때 남은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1주택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 치느냐 이겁니다. 남아있는 그집 다시 팔때 요게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답변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어, 서면지리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1주택과 아까 A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죠. 요 1주택 A. 1주택과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득한 소득세법 88조 10항에 따른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에 세금 내고 분양권을 양도를 했어요. 이러고 난 후에 남아있는 이요 1주택, 요 A아파트 근처 하나 남아있죠. 이걸 어, 양도할 경우에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1주택을 이제 비과세 받는 그걸 정의를 해놓은 거겠죠. 그걸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와 있어요. 요지. 요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어, 1세대가 1주택과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집을 먼저 샀지만 뒤에 샀던 분양권을 세금을 내고 어, 팔고 나서 남아 있던 그 1주택은 옛날에 산 집일 거잖아요. 요 1주택은 중간에 분양권 세금 내고 다 팔고 없는데. 옛날에 샀던 요때부터 내가 2년 이상 보유, 옛날에 2년 이상 거주했다 이러면 비과 세주는지 해 아니면 옛날에 했던 거다 무효되고 분양권 가져있다가 팔았던 그날부터 다시 조정지역이면 그때부터 다시 2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해야 되는지 요 질문에 대해서 옛날 처음 샀던 거부터 치는 게 아니고 분양권을 팔았던 그날부터 앞에 게몽땅다 리셋되고 다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조정지역 같으면 거주까지를 마쳐야 옛날에 그 주택이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1990몇 년도에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샀던 주택이라 하면 이때는 조정지역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분양권을 팔고 나서 그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가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